이 조금 이제 잘한 사람들이랑 하면 티 나서 좀금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 야 궁극기 그렇지 야 공격해봐 야 공격해봐 야 공격해봐 이야 야 존버 야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서봐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고입니다. 현재 오버워치 테스트 서버에는 시메트라가 드디어 디디어 디디어 리메이크가 되었는데요. 자 먼저 기본 공격이 그 추적을 하는 차찍 방식에서 이렇게 자리아의 궁처럼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랫동안 쏘면 매우 강력해지고요. 와, 아, 아, 매우 강력하죠. 자 그리고 자 우클릭, 우클릭은 기존이랑 크게 변화가 없어요. 굉장히 빨라졌고요. 그 대신에 이제 스플래시 데미지가 추가가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빵 소면은 이렇게 보이시죠 스플래시 데미지가 추가되었고 굉장히 빨라졌어요 음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빨라졌어요 뿅자 그리고 대망이 이제 쉬프트 스킬은 이제 세개밖에 그 게임에 쓸수 밖에 없는데 하지만 가장 큰 변경점은 이겁니다 날라가서 박혀요 날라가서 박힙니다 오 이런식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날라가서 박혀요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공격 공격을 할수 있는 거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이게 날라가서 바퀴게 변경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텔레포트는 이제 시메트라 기준 텔레포트를 소환하는 거는 입구는 시메트라 바로 앞에 소환이 되게 되고 최대 25m까지 텔레포트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은 이제 무작정 가지는 게 아니라 F 키를 누르면은 F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잠시동안 잠시동안만 이제 텔레포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자 그리고 대망의 대망의 시메트라 궁 우와 이거 보이시나요? 우와 이거 보이시나요? 자 이게 뭐냐면은 엄청 큰 라이너르트 방벽입니다 딱 이렇게 으아하게 되면은 안맞아요 안맞아 안맞아 안맞아 그리고 체력이 한 5천정도 된거 확인할 수 있는데 라이너르트 방벽이죠 자 이렇게 오랜시간동안 남아있을 수 있는데 어우 정말 강력합니다 야 엄청난데 자와 엄청나죠 자 이렇게 엄청나게 강력하게 리메이크가된 시메트라는 과연 실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시메트라 플레이 보도록 합시다 자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이제 시메트라는 누구보다 빠르게 갈수 있죠 이런식으로 F 눌러서 빠르게 <웃음> 이런식으로 빠르게 빠르게 갈수 있습니다 자, 적들이 오는 곳에 이렇게 미리 던져놔서 이렇게 더 설치하고 그렇지 어휴 아, 빨리도 온다 안녕 우와악 이렇게 위험할때는 이쪽으로 탈타고 도망 그렇지! <웃음> 이런식으로 플레이가 가능해요 이제 시메트라 포탑이 야 완전 얘 이동기가 됐어 팀원, 팀원 도움도 있는데 지속시간도 안 길고 체력도 좀 낮고 쿨타임도 좀 적다보니까 어 그냥 거의 이동기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쇼롱나 니네 뒤지롱 <웃음> 이런 식으로 애 조금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하면 티 나서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 야 궁극기 그렇지 야 공격해봐 야 공격해봐 야 공격해봐 야야 존버 야, 야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쏴봐라 오오 <웃음> 일로 후, 급나세죠. 야, 잠깐만, 여마다 여기도 여기도 빵이야, 빵이야. 힐러, 힐러. 오씨, 일백 일백 일 나이스, 나이스. 잡았고, 한번 던지고, 두번 던지고. 빵이야. 자, 여 보이시나요? 야사, 야사. 딜막. 야 궁극기, 그렇지. 그렇지, 야 와봐, 애들아 와봐. 아 너무 빨리 썼나? 호호 공격해봐라, 공격해봐라. 입구컷, 입구컷, 입구컷. 그렇지. 쇼, 세 개. 자 이렇게 세 개밖에 비록 세 개밖에 깔지 못하게 변경이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력하죠. 퐁퐁퐁퐁퐁퐁퐁퐁퐁퐁퐁퐁퐁. 오 뭐야 너? 안녕. 야 뭐야?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아씨 안나와? 일로와 야자 야싸! 야싸 그렇지 자 이런식으로 방어의 범위가 음어무시에요 이렇게 하면은 야다막을수 있단 말이죠 야 이거 보이시나요? 우와 야 이게 다 방어막이야 저기까지 방어막 있어 안녕 얘들아 얘들아 어디까지 가니 얘들아 어디까지 가 <웃음> 얘들아 어디까지 어 목표다 목표 아 안돼 어? 야, 그렇지. 우, 우, 우, 우, 우와. 너, 너, 너이 새끼 나와. 어, 뭐야? 야, 그렇지. 자, 여러분 이렇게 길막도 가능해요. 이제 입구에 가서요. 야, 거 보이시나요? 보이시나 요 이거? 이렇게 가지고 막어 전진 배치, 전진 배치. <웃음> 이게 전진 배치. 얘들 아 안녕. 안녕 안녕 <웃음> 오안 아파 오안 아파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얘들아 어디가 나 개무시하지 마 아우 안아 아오 비트까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메이 잡고 아 메이 못 잡았다 텔레포트로 텔레포트로 이동해서 그렇지 적 뒤를 잡고 딱 깔고 하나 더 깔고 야 그거 부실 정신없죠? 부실 정신없죠? 야야 일로왈랄 하나 더 깔고 아샷 아아 쏠저 위험해요 쏠저 위험해요 그렇지 또잡고 더잡고 또잡고 또 잡고. 텔레포트로 다시 갓그거다가 이동 텔레포트 이동 그렇지 <웃음> 적 뒤를 잡고 아아 이것이... <웃음> 방어막이다 후후 메롱메롱 메롱메롱 메롱. 이것이 방어막이다 와우 와우, 라인아르트 부럽지 않은 방어막.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빠르게, 빠르게. 시메트라로. 시메트라로 빠르게.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탁탁탁! 아우 소리 듣기 너무 좋아. 그다음에 어디로도 놈에 걸리게 걸리잖아요. 와 어, 이제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오! 아 빤스런도 돼요 이걸로 막막 막 위가 아우씨 위에 다 부시고 와야지 이막아 던지고 던지고 던지고 아씨 오 뭐야 사리야가 왜 거기서 나와? 던지고 던지고 아 살려줘! 자. 군데 가서 오용 해준 다음에 다 부셔 다 부셔 봐다 부셔 다 부셔 다 부셔 다 부셔 야, 다 부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보십시오 오씨 빵빵 그렇지 자다 부셨죠 자 설치하고 아유 씨 어우 방금 와 빤스런이 가능합니다. 도망치기가 가능하죠. 슉! <웃음> 이런 식으로. 어 메롱, 야 메롱, 야 써봐, 야 써봐, 야 써봐. 오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오우야. 아, 아 맞추기 가 힘드네. 어우야 오우야 위험했다. 오 실드 감사. 어나 죽네. 슉! 삼 설치 설치. 일로 일로. 이 녀석들. 이 녀석들. 이 녀석들. 일로 와. 아, 그렇지. 너 죽고. 잡포. 자, 안에 하나 폭 던져 주고. 안에 하나 폭두개 던져 주고. 아, 너무 편하다 이거. 아, 일로 와, 일로 와. 자리로 와. 자리로 와. 그렇지. 아, 이렇게 손쉽게 닦아져리면 됩니다. 자, 구급기가 현재 85% 남았는데. 자, 이런 맵에서는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죠. 자, 이렇게 해 버리면? 붙자 우리 팀 완전 보호 <웃음> 이렇게 돼 버리면 우리 팀 완전 보호 아 근데 적들이 좀 늦네 아 낭비했잖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깔고 깔고 깔고 촉촉촉 야난 강해졌다 녀석들 시메트라는 하면은 꽤 강력해진다고요 아 비록 옛날에 오토채찍이 부럽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 못지않게 어 자리아를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옛날 못지않게 엄청 세지. 아 자리아 미안해. 자리아 미안해. 깔고. 그렇지. 어우 고추장이 돼서 왔어. 왜? 자 일로 와. 어디니? 어디니? 빨리 오렴. 빨리 오렴. 빨리 오렴. 어 있어 있어. 마마 뛰다니는 소리 다 들린다. 어불시서 우리 팀 우리 팀 살아. 그렇지. 아 좋아요. 아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 좋아. 야, 막 깔아주고, 막 코앞에 깔아주고, 그래요. 어, 막 부시는 데 정신 없을 거야. 막 이런 데 싸우고 있을 때, 어, 막 이렇게 깔아줘. 전진 배치, 전진 배치. 이것이 바로 전진 배치. 어, 정신 없어, 정신 없어. 야! 이럴 땐 텔레포트 반스런. 아! 텔레포트 반스런. 오, 씨. 오, 목푹 오. 자, 이런 식으로 텔레포트 반스런이 가능하죠? 야, 아프다. 야, 한번더 텔로포트 패스런. 그렇지. 아 이런 식으로, 야 닌자 같다. 이제 완전 닌자예요 시메트라가. 야 엄청난 걸. 슈슉 슈슉 슈슉 슈슉 슈슉 슈슉. 아 닌자야 닌자. 후슈 이런데 이게 다적들이올거 아, 같으면은 어 아, 뭐야 나안 보여. 들어올 거 같으면은 아 이런데, 이런 데. 막 설치해 가지고 닌자 반냥. 자. 아. 슉! 이동해서, 쑥쓰고, 다시 이동하고, 빡쓰고, 다시 이동하고, 빵쓰고 다시 이동하고, 빵쓰고 그렇지! <웃음> 아, 완벽해. 아, 완벽해. 보셨나요? 보셨나요? 아, 완전 시메트라가 닌자가 됐어요. 기존에 이제 시메트라는 이제 상당히 조금 부렸는데, 이번 패치로 인해서 비록 채찍은 없어졌지만 아무튼 이제 시메트라 리메이크로 봤는데요 아 정말 엄청나죠 아 제가 봐도 엄청난것 같아요 방금 이제 텔레포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너프를 먹을것 같아 궁극기라든지좀 좀 너무 사기적이어가지고 아무튼 시메트라 리메이크 정말 재밌게 잘된것 같아요 음 시메트라의 특성도 잘살린것 같고 뭐 <웃음> 정말 괜찮은것 같으니 어서 여러분도 플레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